자 이렇게 날이 밝았고요. 어 제가 많이 머리가 좀 이렇게 몰골이 좀 헝클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자 여기 생활하면서 이제 팁 같은 걸좀 알려드릴게. 요 보시면 이렇게 휴지가 있죠, 물티슈가 있죠. 자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쓰레기통이 따로 없으니까 이제 손을 닦고 이 신발에 놔두는 곳에다가 같이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떠날 때한 길어봤자 한 10일 정도밖에 안 머무니까. 여기다가 이제 쌓아둔 다음에 떠날 때 이제 쓰레기통에다 담아서 이제 함께 떠나는 거죠. 슈퍼마켓에서 이제 얻은 그 봉지들, 그 봉지들 안에다가 넣어서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함께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자, 방금 자고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묵칼레가 그래서 어, 잠을잘 때는 추워져서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쪽 잠그는데 이 안에다가 이 이불, 이 담요를 이렇게 덮고. 여기 하나 더 이렇게 두겹 이렇게 겹쳐 이제 겹친 다음에 잠고 자면 이제 아주 따뜻합니다 팔까지 다누는 상태로요 이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만원경을 들고 다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멀리 있는 삶으로 관찰하고 싶거나 어, 어떤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을 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칼레가 보이시죠? 화목칼레가 보이시는데 제가 만약에 사람을 관찰하고 싶다 어, 지금 이 시간에 삼, 파모칼리가 인기 많잖아요 사람들이 어, 유, 많이 찾는 그 관광지 잖아요 어, 지금 시간에 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 이 사실이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려고 이 휴대폰을 어, 켰다고 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휴대폰으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그 숫자를 확,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어, 확대를 하는 겁니다 확대를 하, 하다 보면 보이시나요? 저 사람들이 보이시죠? 저한 사람 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명이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에 사람 한 명이 움직이고 있고 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세명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렇게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관찰할 수 있고 네, 계속 보이시죠?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있는데. 움직임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줄였다 늘렸다 해가면서 좀 다른 곳으로 관찰하고 싶다 하면은 좀 이렇게 멀리 이렇게 배율을 조정해서 이렇게 좀 둘러보는 거죠 이렇게 위에 부분 그러다가 좀 관찰하고 싶은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당기는 거죠 저희 사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망 환경이 없, 없으나 이제 어떻게 하면 멀리 있는 사물이나 상태를 관찰할 수 있을까 관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웃음> 남는 주스 통들이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어 아침에 주로 어 이런 주스를 산 다음에 돌아와서 남은 주스를 여기다 보관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주스를 넣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역시 주스가 필요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어, 일단 남았잖아요. 이제 주스가. 이제 하루 동안 생활하고 남은 주스를 여기다 보관함으로써 이제 나갈 때이 가방이 어, 가벼워지고 또한 이제 새로운 그 주스가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아침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그 신선한 주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차가운 주스를 이제 사서 넣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 어제 아침에 산 주스를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담고 이제 간다면 지금 겨울이라서 상관 없지만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어, 더운 주스를 마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제 산 주스를 그냥 여기다 놔두고 이제 어, 새로 이제 아침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주스를 마신다면 산다면 이제 시원한 주스를 마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매, 매일 아침 시원한 주스를 마실 수 있다는 한 가지와 여기서 생활하면서 주스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은 일과가 끝나면 여기다 보관해야 니다 제가 이제 다시 호텔에 갈 일이 있어서 짐을 다 챙겼다가 이제 다시 산으로 이제 짐을 그 무겁던 짐을 다시 그 많은 짐을 다시 산으로 이렇게 끌고 오게 됐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그 깜깜한 이숲 속에서 이제 텐트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제 보여야지 텐트를 칠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주변에는 이게 불빛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게 감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위치가 발각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불빛을 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휴대폰 라이트 있죠. 후레쉬를 이제 킨 다음에 이런 마트 가방 같은 데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물티슈가 있는데 이 물티슈 위에다가 이게 휴대폰을 올려놓고 이 겉에 빛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올려주는거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빛이 이렇게 많이 퍼지죠 이렇게 많이 퍼지는게 보이시죠 나중 이렇게 해주, 해주면 빛이 그나마 덜 퍼지죠 이렇게 보니까 뭔가 등가쪽 등화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도 충분히 잘 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정도 여기도 빛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불 같은거나 이렇게 깔아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빛이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저쪽 끝까지 계속 저쪽 끝까지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불로 이렇게 막 이불로 이불로 막아주는 거죠. 네, 빛을 막아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텐트를 이제 짓는 법에 익숙해지면 이제 텐트 짓는 법에 익숙해지면 거의 휴대, 후레쉬를 키지 않고도 잘할수 있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등을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만들어서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캐리어 여행 하다가 혹시 캠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상황이나 뭐 갑자기 한밤중에 텐트를 쳐야할 일이 생긴다 그럴 때뭐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할수 있으니까 적응되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과감하게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짐을 싸는데 할 때마다 거의 반반씩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제 여유롭게 짐을 싸면 처음에는 뭐한 시간에 걸렸다가 그 다음에는 뭐 35분, 막 30분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면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빨라지니까 여러분이 뭐 짐을 싸는데 해외에서 낯선 곳에서 막 캠핑을 하는데 막 짐을 싸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빨라질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모두 어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 신선한 공기가 있는 숲 속에서 취침을 취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